이몇몇번 <웃음> 하는 거예요 이거? <웃음> 아 이건 이거는 지, 이거는 질문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항상 잘생긴 비결을 좀 아, 알려주세요. 다른 걸 뽑겠습니다. 예, 저는요 자기 전에 바스린을 바르고 잡니다. <웃음> 예, 겨 겨울철에 어. 예, 얼굴이 많이 트잖아요. 수분도 많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외출할 때나 자기 전에 바스린을 바르고 자면요. 어, 피부가좀 예, 그래서 좀 어, 예, 그런 거이지 않을까라는 예, 예, 예, 좀 생각을 좀 해, 해보면서 빠이롱. <웃음> 또 뽑아야 돼요? <웃음> 무슨 일이죠, 이게? 오초 동안 본인의 캐릭터 소개하기 내 네, 굉장히 어리바리한 악역의 사랑스러운 매력 여기 나이력 악역 나이령이요 왜 이렇게 짧아요 어초내 네, 악역인 듯 하나 굉장히 사랑스러운 악역이니까 많이 예뻐지세요 감사합니다 진태령이었습니다 어. <웃음> <웃음> <웃음> 포스터 촬영 현장 오늘의 기분을 여섯 자로 표현한다면. 매우 피곤합니다. 농담이고. <웃음> 네. 피곤하지만 굉장히 재밌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드라마의 시작이니까요. 네. 얼굴이자 네. 자. 네. 5초 동안, 5초 동안 라디오 로맨스 자유롭게 언급해 주세요. 네, 1월 29일 월요일 저기 밤 10시 많은 시청 부탁해요. 네. <웃음> 저, 화장실 좀 보여주세요. <웃음> 항상 예쁜 비결 좀 알려주세요. <웃음> 뭐야 이게? <웃음> 어, 항상 예쁘지 않아서 항상 노력 중입니다. 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 관리도 열심히 하고 뻔한 거지만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시청자 분들께 귀엽게 라디오 로맨스 분방사수 약속하기 음... 어. 시청자 여러분 라디오 로맨스 꼭 봐주세요 꼭꼭꼭 안녕 <웃음> 안녕.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진짜 안녕. <웃음> 라디오 로맨스 1월 29일 첫 방송